영상은 오비키 보다 하트 많이 받아야 돼야 오비키? 걔보다 무조건 많이 나와 맞지? 걔보다더 많이 나오겠지? 무조건이지 어? 오비키 음에안 들어 죽겠어 나도 제 마음에 안 들어 골려줄거야 골려? 어떻게 골려주지? 아! 나 방금 좋은 생각 났어 좋은 생각? 와우 와우 와우 수박 시원 좋아 오비키잖아 부티오 아, <목소리> 말랑이보다 푸시파보다어 나도 모르게 따라 하게 되네 팔테 말랑이보다 푸시파보다 수박이 최고야 다 같이 수박 박박박박박박박 빡빡 안무까지 다 외웠어? 오늘도 비키는 신났네. 어, 네, 안녕하세요. 네. 이쪽 방 들어가서 두번 하고 있으면 선생님이 들어가서 볼게. 네. 총. 그리고 또갈래야 응. 너는 왜 나와 있니? 응. 이런 공부 먼저 하라고 하셨어. 응. 아, 그랬지. 맞아, 맞아. 정신이 없어 선생님. 이 응. <웃음> 네. 저다 했어요. 어디보자. 맞고, 맞고, 잘했고. 그래, 갈래도 이제 들어가서 연습하자. 네. 아, 뭐야. 팝잇을 하고 있어? 아, 그게 아니라 한번 하고 잠깐 쉰 건데. 선생님이 연습실에서 파비 타지 말랬죠. 얼마나 잘하고 있었길래 파비을 갖고는지 한번 볼까? 네, 잘한 건 아닌데. 세 번째 손가락이 세 번째로 고 셋둘 하나, 셋둘 하나 피아노 연습 안 하고 화비 타면서 놀고 있어. 너 이거 일곱 번 연습할 때까지 한 발짝도 나올 생각하지 마. 알겠어? 아 진짜 삶이 힘들다! 인생이 쉽지가 않아 어 뭐야 <웃음> 혼났떼요 혼났떼요 어쩔 <웃음> 왜 와서 약올리냐고 괜히 쌤통이다 <웃음> 아우 저걸 진짜 아 빨리 애곱번 연습해야겠다 이러다가 한시간 지나도 집에 못가 뭐야? 공사하나? 아 뭐야? 귀신인가? 선생님이 연습 다끝날 때까지 꼼짝 말라고 하셨는데? 빨리 연습 다 끝나고 빨리 나가야겠다 에이. 귀신인 줄알아부지 일곱 음... 번다 했다! 와. 이제 나가야지. 오비키 내가 골려줄 거라고 했지? 제대로 골려줬다. 오비키 골려주기 대성무! 선생님 맞죠? 좀... 추석 지나서 오시는 거예요? 여기 다물 샜는데? 와주셔야 할것 같은데? 어떡해 죄송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다 했니? 선생님 저 연습 다 했고요 여기 귀, 귀, 귀신 있어요 귀신이 있다고? 네 연습하고 있는데 자꾸 옆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옆방에 아무래도 귀신이 있는 것 같아요 음. 한번 가보자 네 저는 도저히 무서워서 혼자 못 가요. 뭔데 그래? 어? 뭐야? 아. 이. 뭐야? 그 소리 양갈래 너였어? 아. 응. 들켰네. 우. 양갈래 너 연습 안 하고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으아. 오케이. 와 저한테 랜덤박스를 엄청 많이 보내주셨어요 방금 피아노 원 친구가 보내줬는데 한번 뜯어볼까요? 랜덤박스 이거부터 뜯어볼게요 어? 여기 잘라도 되나? 말랑이 랜덤박스 오비키님에게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까지 있어. 허, 엄청 많이 있네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와잘 포장했다 이거 뜯기도 아깝다. <웃음> <웃음> 우와! 어, 나 깜짝 놀랐어, 살짝 보고. 너무 잘 그리지 않았어요? <웃음> 우와, 잘 그리지. 우와, 너무 잘 그렸다. 이거 스킷이잖아. 우와. 너무 재밌다. 느낌 너무 좋지요? 오, 빗끼 백서라, 스텔라. 너무 잘 그렸어요. 이게 지금 1등이에요. 우와, 1등 할만한데? 그 다음에, 어, 체크리스트. 그 다음에, 우와! 우와! 이거 진짜 개구리알 말랑이네? 이거는 지금 3등. 오. 한번 만져볼게요. 우와. 오! 오! 이 느낌 진짜 좋은데? 오, 색깔이 너무 예쁘다. 이 안에 있는 개구리알 말랑이의 색깔이 주황색이에요. 오! 감사합니다. 다음 것도 써볼게요두바두바 오! 우와 이것도 스키시! 너무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야! 어떻게 어쩜 이렇게 우리 오키님들은 재능이 뛰어나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몇 등이지? 이거는 4등! 이게 4등이라고? 어잉 1등 같은데. 그 다음? 어? 뭐가 나올지? 우와! 너무 귀엽잖아! 이건 몇 등이지? 이거는 6등인데요! 이거 6등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붙인 것 같아요. 토끼시 이 안에 이렇게 느낌 좋게 만들었어요 오, 귀여워 나머지도 해볼까 누고 누고 누고 누고 누고 누고 야 우와 너무 귀엽다 이것도 이거는 오드 보드. 저거 오드 아닌 데 이건 귀까지 있어요 토끼지 그래가지고 너무 귀여워 토끼 좋아하는데 그다음 거어 우와 우와. 어. 우와 이거 너무 잘 만들었다 반짝이 느낌 좋잖아 우와 체크리스트 체크해볼게요 체크리스트 오비키 수제 말랑이 여기있죠 체크 개구리알말랑이 여기있지요 체크 물풀말랑이 여기있지요 우와 체크 고양이말랑이 고양이말랑이 체크 키티말랑이 체크 마이멜로디 말랑이 체크, 체크. 마이 체크. 와 고맙습니다 우리 오키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것도 뜯어 볼게요! 어? 박스인이다 오비키잖아! 이거 우리 오키님이 주신 랜덤박스야! 뜯어볼구나! 너어볼래또 받았어! 부럽잖아! 와잘봐나 랜덤박스 지금 공개한다! 예쁘게 잘 뜯어야 된다고! 우와! 우와! 대박! 우와! 이런 게 들어있어요? <웃음> 개구리알만랑이 일단 먼저 이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부럽지? 여기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가 있고요그 다음에 어? 우리 친구에? 어, 있습니다 편지가 있어요 우와 저의 영상을 1년 아니 2년 넘게 봤대요 우와 제일 재밌었던게 피아노 대결이 제일 재밌었대요 우와 감사합니다 피아노 대결? 나랑 백설아랑 대결한 건가? 야 피아노 대결 영상이 제일 재밌었대. 너랑 백설아랑 대결한 거. 키키키키허비키. 다음 거 해볼게요. 우와 말랑이 말랑이 진짜 이 말랑이 진짜 진짜 좋다. 우와 포도송이 말랑이에요. 근데 개구리 하나도 있어? 우와 너무 좋잖아. 음 신난다. 다음에. 여기 뽑기고 어 이거는 몇 등이지? 이거는 지금 1등! 1등 말랑이입니다 1등 말랑이 한번 뜯어볼까요? 1등 말랑이 궁금하잖아? 1등 말랑이 오. 우와 근데 이거 느낌이 너무 좋아 우와, 우와 진짜 좋다 우와. 느낌 너무 좋겠잖아 몇번? 애등이야 이거는 2등이에요 2등 한번 볼까요? 튀어나와요 뭐가 튀어나와요? 삐아기가 튀어나와요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부럽지? 우리 오키님이 주셨어 오! 한번 눌러볼게요 여러분 기대해주시고 쏘세요 둘셋 귀여워 아, 우와 꼬록? 삐아기가 나온다 너무 귀여워 너무 부럽지? 와 진짜 많이 주셨어. 이것도 뭐지? 우와 이거는 몇 등이야? 5 등이다. 이것도 한번 뜯어볼게요. 오, 오. 느낌 엄청 좋잖아. 우! 오 마르디 잘한다 찰떡 말랑이다. 느낌 좋겠잖아. 느낌 좋겠지? 엄청 좋아. 이따 너도 한번 만져봐. 우와. 한번 뜯어볼게요. 뜯야 <웃음> 와, 느낌 좋다. 자, 마지막 대망의 하이라이트. 육둥을 뜯어보겠습니다. 우와, 이거 육둥 아닌데요? 너무 좋은데? 우와, 뭐야, 너무 예쁘잖아. 이거 진짜 예뻐. 우와, 꾸지. 뜯어볼게. 뭔데 그래? 궁금하게. 와 이게 과연 뭐냐면 오 키링인데 너무 예쁘다 나 가방에 붙여놔야지 키링 부럽잖아 나는 미키 파빗 가방에다가 여기다가 딱 걸어야지 우와 여기다 걸었어 너무 예쁘지 <웃음> 체크 리스트 찰떡말랑이 여기 있지요 체크 오리말랑이 짠 여기 오리가 있지요 그 다음에 가방고리 가방고리 여기다가 걸었지요 체크 개구리알말랑이 여깄고 <웃음> 포도송이 말랑이 여깄지요 와! 와 저한테 말랑이 주신 우리 오케이